반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희선입니다 아, 오늘은 2020년 4월 16일 밤이네요 어, 항상 밤에만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초롱소장입니다 어제 투표 잘 하셨죠 어, 그동안 정부 정책이 여당의 정부 정책은 계속 날아가는 이런 부동산 특히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의 어떤 그런 정책은 억제 일변도의 정책이 많았었습니다. 어, 그러면 그 여당이 그대로라고 하면 큰 털은 변화가 그렇게 없을 것 같고요. 그털 기조 속에서 어, 오늘 이렇게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어, 여기 보시면 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은 종전 1년에서, 보시면요,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가 되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의 당첨 시에는 10년간 재당첨이 제한이 되는 걸로, 이거 역시도 하나의 어찌 보면 규제죠. 수도권과, 뭐, 도기가 열지고, 그 다음에, 뭐, 서울, 어 이런 쪽의 어떤 정책을 놓고 보면, 어 이렇게, 이게 오늘 발표가 되었고요. 시행은 언제부터 되느냐 하면, 4월 17일부터 이게 시행이 됩니다. 어 이한번 보시면, 한번 차근차근 훑어볼까요? 어 국토교통부는, 어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그 후속 조치로,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라 밝혔습니다. 2020년 4월 1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 어, 내용은 또 잠깐 한번 보면요. 어,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의 자격 강화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 현재 수도권 어, 투기과열지구 그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이렇게 하는 거라고 되어 있죠 그동안 특별, 광역시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부산도 어 이렇게 청약을 할때 지금 뭐 거제 2구역 이라든지 양정 이구역 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연 4구역 이라든지 온천 4구역 이라든지 부산 지역도 굵직굵직한 그런 단지 들이 일반 분양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부산에 주소를 1년 이상은 적어도 두어야만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거든요 근데 향후에 투기수요를 건설하고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대상이 되는 걸로 일순위가 되는 걸로 바뀌는 거죠. 여기 적용지역은 서울, 과천, 광명, 성남, 하남의 신규분양단지 어, 이 지역 속에 속하는 대규모 개발지구도 다 포함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과천의 지식정보화, 성남유래 하남미사, 가밀 등이 다 포함이 된답니다. 어, 적용시기는 내일부터고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하고 그 다음 모집 공고 띄우고 착공개 내고 이렇잖아요. 그죠? 어, 그게 내일부터 그런 진도를 나가는 지역은 다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는 지난해 발생한 수도권 투기 과열 지구의 전세 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공정한 청약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과천 전세가가 2019년 하반기 과천 지역 이 전세가가 굉장히 급상승을 했는데 뭐 10월 달은 2.86%, 11월에 2.42%, 12월에 2.87% 이렇게 뛰었었네요. 과천이 그리고 입법 예고를 한, 금년에는 안정세를 이제 보이면서 0.73, 오히려 0.13 빠지고 0.7도 빠지고 1, 2, 3월에는 이렇게 안정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음, 이렇게 돼있는데요. 그 다음에 재당첨 제한을 이렇게, 어, 기간을 강화를 해놨는데, 어,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산 적용 지역, 그 다음에 투기과열, 조정대 상 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서 당첨 이후 1년에서 5년간 다른 분양 주택의 재당첨이 제한이 되었는데, 어, 근데 이게 향후에는 그동안 1년에서 5년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요 기간이 향후에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 지구 내 주택자의,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 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 조정지역이나 이런데, 분양상한제 주택 두 개가 열지고 이런데 한번 당첨이 됐다 하면, 뭐 이제는 두 번, 세번 당첨되는 게안 쉽네요. 그죠? 그냥 하나로 만족해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재당첨 제한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경우에는 어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이제 당첨된 경우 조정대상지역이기도 하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기도 한 이런 경우겠죠. 이런 데는 제한기간이 어 강화된 기준을 적용을 한답니다. 어 10년 전매제한기준 적용일과 동일 뭐이래놨네요 분양가 상한지역이 예를 들어서 뭐 전매제한이 어 10년을 적용된다 이러면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10년을 적용한다 이 말이겠죠. 이것도 4월 17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이 되고요. 어, 그리고 종전에 당첨된 자는 옛날 규정 그대로 적용을 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공급질서 교란자의 청약 제한 강화 이래가지고 청약 통장 등을 거래 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 이럴 때는 적발된 날로부터 주택유형 등에 따라서 3년에서 10년간 청약신청 자격을 그동안 제한하고 있었었죠. 이랬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나와 있기를 향후에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는 주택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로부터 전부 동일하게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매 제한 전에 그냥 프리미엄 사다고 위반해서 한다든지 다운 계약을 한다든지 업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딱 걸렸다 이러면 10년 동안 그냥 아웃입니다 청약 시장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잠깐 세금 절약하고 조금 사게 살려고 하다가 10년 동안이면 당첨되고 난 후에도 뭐 얼마든지 그죠 또 다른 통장을 더 준비해서 뭐 해볼 수 있는 거를 못 하게 되는 사이 날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것만 거래하라 이 뜻입니다 이 말은 그리고요 어뭐 그렇게 하면 공정한 거래 질서가 자리를 잡을 거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웃음> 불법을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뭐, 자금조달 계획, 뭐, 제출해야 되고, 이런, 6억이 넘는 지방에 그런 금액, 우리가 열지구나, 조정지역에 3억 이상 금액은, FM대로 하는 게 제일 정답입니다. 둘러가는 게 느린가 싶어도,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되기도 해요. 버블 어기고 해가지고는, 빠른가 싶어도, 하나 이렇게 잘못 체크돼가지고 걸리면, 가장 또 느리게 가는 길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어, 이렇게, 현재 여당이 뭐 그대로 정부를 다시 또 이어가는 이런 와중에서는, 어, 두개가 열지구나 수도권이나 이런 곳의 규제는 계속 그대로일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초롱소장이 있는 이런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어, 개인적으로 저는 부산 지역은 규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하시기에더 훨씬 괜찮은 뭐 시장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는 지역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서 내집 마련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면 청약이 있는 단지는 지금 청약홈에 들어가면 다 청약하기가 좀 수월하게 자동으로 데이터를 다 끌고 오게 되어 있거든요 부적격을 좀 많이 줄일 수 있게 그러니까 일단은 청약을 해 보시고 그리고 당첨이 되신다 하면 전매 제한 안에 거래를 하지 마시고 전매가 풀리고 나서 전매 풀려도 1년 안에는 세율이 55%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 1년 지나면 또 44% 일반 세율이 되면 이제 만 2년이 지나야 일반 세율이 되니까 어, 그렇게 어, 일반 세율 정도까지는 들고 가는 게 지금은 제대로 된 투자인가 싶습니다. 어, 왜냐 계약금 넣고 나면 일반 세율 때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뭐 별로 그렇게 없어요. 그러면 세금을 절약하는 게 가장 또 확실한 수익을 챙기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런 걸좀잘 활용하시고 이렇게 점점 점점 강화되는 이런 투기과열지구와 수도권 이런 쪽에 이걸 또 알고 있어야 그죠? 실수로 또부석객이나가는 일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 지역에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셔야 되고 아까 뭐 공급 질서를 어겼다든지 이러면 10년간 그냥 아웃됩니다. 그것만 리고그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느새 또 밤이 깊었는데요. 부동산 이런 재테크 쪽은 늘 길을 열어두셔야지만이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는 부분이 어, 오늘도 초롱부동산에 굉장히 많은 분이 상담을 하고 가셨어요. 어제 오늘 제가 어저께 유튜브에 국회의원 선거한 날은 임장을 좀 다녀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올려놨더니 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제 오늘 임상은 관심지역에 골고루 다양한 곳을 한번 다녀보십시오. 물론 초롱부동산에도 뭐 오시는 걸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다양한 구역을 다양하게 한번 다녀보시고 어,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좋은 집을 내 집으로 마련하시길 또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